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은요 바로 바이시클 세컨드 입니다 네 일단 바이시클 세컨드는요 어, 좀 하자품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카드를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주변 마술인 분들한테 항상 이 카드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다 괜찮다는 그런 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렇게 바이시켓 세컨드를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카드 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스 옆면에는 이렇게 플레잉 카드 세컨즈라고 나와있고요맨 밑에는 바이시클 세컨즈라고 써져있고 7808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세컨즈 808 세컨즈라고 써져있습니다 일단 광고카드 두장이있고요 조커 두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스피드가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바이시클과 별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개봉을 하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빳빳하다 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쓰는 이바시크 스탠다드를 만져보면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아 그리고 마감 상태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따로 사포로 이렇게 갈거나 그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깔끔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요 제 추천도를 별 5개를 해두고 초보자분들과 매니아 분들께 딱 나눠서 별을 주자면 일단 초보자분들께는 별 3개 어 약간 매니아 분들은 별4개 반? 그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카드를 다뤄야 할지 또 핸들링 미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리 싼 값이고 이제 뭐 카드의 재질이 뭐 이제 패닝도 잘 되고 한다고 해도 초보자분들께 뭐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빳빳한게 가장 큰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를 포함한 이런 마술 매니아 분들은 적응을 비교적 빨리 해요 초보자분들 보다는 근데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카드를 길들여야 된다는 것이 조금 점수가 깎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길들인다는 것 자체가 좀 귀찮기도 하고 뭐 물론 이제 리플 셔프를 하면 되지만 뭐 저같이 파루 셔프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마저도 귀찮아서 잘안 하기 마련이죠 뭐 어쨌든 이렇게 리뷰를 해보았고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